이 영상은 자막 보기를 지원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살에서 되살아난 뒤팽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썰을 조금 들고 왔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일을 겪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기도 해요. 지금이야 제가 제 영상에 직접 나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말을 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과 조금만 다른 모습이 보이면 소위 나댄다라는 잣대로 평가되는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나댄다라는 평가가 두려웠던 저는 아예 그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점점 더 말소를 줄여갔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으로 변했죠.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당시에 다니던 미술학원에서도 제가 말을 한마디도 안해서 같이 다니던 친구들,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도 제 목소리를 제대로 모르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들은 발표가 거의 없던 고등학생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과가 중간기말에 발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과였거든요. 결국 살아오면서 발표를 거의 안해본 저는 대학생 첫 발표를 준비한 보람도 없이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목소리는 자동으로 바이브레이션이 나오고 숨쉬는 것도 계속 신경쓰여서 숨이 차고 이런 것들을 의식하다가 숙제했던 내용도 잊어버리는 등등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안된다라는 걸잘 보여주는 오답노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때부터 발표 잘하는 방법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관련된 책을 읽거나 혼자 집에 있을 때 연습을 하는 등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발표하는 그 순간을 넘기는 수단이었을 뿐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그대로였어요. 결국 저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저녁을 하고 나서는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복학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발표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는 것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의외로 답은 쉽게 나왔어요. 결국 저의 두려움은 주변의 평가에서 오는 강박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표를 거의 해본 적 없다는 걸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방법이 우선순위였던 거죠. 마치 땅은 갈지도 않고 작물을 심고 물을 주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제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정을 하니 자연스럽게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치도 낮아져서 이후 이걸 극복하는 데 부담감도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자신감도 붙게 되고 나의 생각을 전달한다 라는 기본이 잡히고 나서는 그제서야 제가 읽었던 책들이 도움이 되어 지금 이런 영상도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뭔가를 숨기기 위해 저의 진짜 생각을 포장하여 4년 동안 저 자신조차도 속여왔습니다. 물론 나중에야 진실을 마주하고 지금도 이 부분을 고쳐나가고 있지만 저의 착각 속에서 살던 4년이라는 시간은 무시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를 숨기기에만 급급해서 4년 빨리 갈수 있던 걸 굳이 느리게 가고 있는 거니깐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말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의 내 위치인 것 처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착각에 관한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만